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일자산파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좌를 초보 기초강좌를 안올린지 좀 오래됐는데요 킹레스킹레스라는 트릭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킹레스 강좌를 제가 사실 킹레스 모션은 아는데 탈 줄을 몰라요 제가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킹레스를 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하고 그랬던 어, 문유빈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간단하게 킹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레스 강좌를 알려줄 유빈이 친구예요 아, 여러분 다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빈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유빈이가 오늘 킹레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어떻게 하면 킹네스를 할수 있는지 모션, 모션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유빈이 친구 일단 어, 킹네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처음에 데크를 킹네스를 할때 데크를 어떻게 던져야 되죠? 이게 일단은 힐힙이라는 걸할줄 알아야 돼. 아, 아 테일힙 말고 힐힙을 할줄 알아야 되는 반대로 할줄 알아야 돼. 아. 이게 그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냥 휘브로 돌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휘브로? 그 이렇게 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공중에서 그래가지고 휘립을 아. 뒷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고 앞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발로 차는 사람들은 발을 이렇게 올려서 앞발을 올려서 밀고 키를 이렇게 반에 꽂아줘야 돼요 아아 아. 우선 처음에 데크를 던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그냥 우선 핸들은 가만히 있고 그냥 네. 데크만 네. 발로 밀어주면 되나요? 네 핸들 가만히 있고 이거를 여기 이쯤, 와, 이쯤 왔을 때 네. 우선은 네. 그래서 발로 밀어서 데크가 발로 밀었을 때 데크가 한 요정도 네. 요정도 왔을, 네. 왔을 때 핸들을 반을 네. 꺾어주면 돼요 어. 핸들을 살짝 꺾어줍니다 이 데크보다 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오버되게네 그러면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테일이 반대쪽으로 핸들링을 네. 테일 테이립을 반대쪽으로 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온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다시 가야, 다시 가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갈수 있게 여기 핸들링을 탁 쳐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데크가 데크를 밀었을 때 밀었을 때 밀었을 때 이렇게 더 이상 지나가면 안 돼요 이이 이 부분에서 딱 멈춰서 다시 내려가야지 킹레스가 되는데 여기서 돌아가 버리면 내 몸에 닿아서 어, 다치게 되죠 타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발로 데크를 탁 밀어서 이 정도 왔을 때 핸들을 살짝 꺾어주면서 핸들링 탁 쳐주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동작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모션을 움직이는 거, 방법을 많이 평지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시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보통 처음에는 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어,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처음에 그래도 핸들링 없이 힐링을 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핸들링 없이 발로 밀어서 돌아오게. 움직임 없이 움직이면 안되죠 좌우로 절대 안 돼. 예. 스쿠터가 좌우로 절대로 움직이면 안되고 우선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게찮은데 예.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크만 돌아가는 방법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잘되면 이제 그냥 핸들을 여기서 이렇게 예. 일단 그게 잘되면 여기서 멈추는 그럼 요, 여기서 탁 튕겨주는 더이상 데크가 더이상 오버돼서 돌아가지 않게 오버가 되면은 그 쿼터 같은 데서 할 때도 좀 힘들어요 네 아. 그렇죠 회전이,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다시 땡겨오는데 팔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짧고 빠르게 그래서 빠르게 한번 모션을 보여,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안겨, <웃음> 어떻게 안겨 옆에서 한번 네? 네. 알려줬는데 <웃음> 아잘안 되죠? 네. 어 하는 거죠? 어 조금 어, 비슷하게 어, 됐어. 지금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이거 킹네스 강좌 찍는데 옆에서 보고서 따라하는데 어 제법 조금 될라고는 해요. 네. 오 좋아 좋아 오. 어, 어, 어, 어, 오!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킹네스는 우선 바닥에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지금 알려준 모션을 여기 옆에 친구처럼 계속 서서 모션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은 다치지도 않고 연습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킹네스 많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점프 뛰어서 하는 방법을 간단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유빈이가 이제 어, 모션을 가르쳐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 에어를 띄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보면은 아, 스쿠터를 많이 올려야 되겠죠? 아네좀 네. 너무 까지는 아니고요 자 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네 손은 손은 아무튼 스쿠터 탈때 바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모든 기술은 바가 내려가면 기술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평지에서 홉 뛰었을 때 정도 높이 정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기술도 다 똑같이 되니까 킹레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너무 높이 들면은 또 오히려 안 되니까 적당히, 적당히 자기 뭐 배? 배 정도? 한요 정도 높이? 아니, 예, 병치, 가슴에서. 병치, 병치. 예, 예. 아무튼 가슴 위로는 올라가지 않게 해서 당겨서 모션을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에어뛰면서 킥레스 하는 시점은 펌핑을 하고 나서 바로죠? 약간 중심을 약간 뒤로. 너무 어, 앞으로만. 아, 몸이 너무 앞으로 가면은 오히려 모션하기 힘드니까 너무 뒤로 가지 않고 약간 중간에서 조금 뒤. 뭐 중심을 잘 맞춰서 점프 뛰자마자 바로. 발로 밀고 그 다음에 모션, 손동작 손동작을 연습한 대로 하면 돼요 손이 많이 나가면 어, 스쿠터가 많이 이렇게 도망가죠 그러기 때문에 손도 적당히 빠르게 네. 멀리 가지 않게 스쿠터를 발로 탁 밀면 가버려요 멀리 가버려. 예, 그래서 팔이 아파요 예, 다시 끌어올 수도 없고 일단 팔이 아파요 그냥 스쿠터가 가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손을 살짝 빠르게 예,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쿠터는 무조건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그냥 지금 영상은 느리게 알려줬지만 빨라야 돼요 손을 절대 멀리 뻗지 말고 가볍게 뻗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킹레스 영상을 이렇게 강좌를 찍었는데요 어 유빈이 친구 얼마나 걸렸죠 저요 어 거의 2년 어, 2년 아 어, 2년 정도 예전에는 누가 알려주고 뭐 이런게 없어서 어 혼자서 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어 아마 이 영상을 보면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도 어 혼자서 이렇게 터득을 해서 킹레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면 뭐 일주일 안에도될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연습만이 답입니다. 킹레스 오늘 도와준 유빈이에게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자 오늘 그래서 유빈이 친구가 킹네스 강좌를 잘 해줬고요. 제가 유튜브 천 명을 돌파를 해서 약속대로 이벤트를 할 겁니다. 와! 자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는 분들께 제가 이 핸들 그립 6명 와 네. 여섯, 명. 네. 무려 여섯, 명. 무려 여섯 명한테 준다고요? 네! 무여 6명한테 6명? 랜덤으로 랜덤어. 뽑기를 해서 뽑기를 해서 500골의 사과 네! 500분의 택기를 해서드릴거예요 어, 이벤트 내용은 제가 음, 유튜브 내용 밑에 이렇게 글을 작성할테니까 거기에다가 잘 접속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벤트는 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수 있는 영상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스쿠터를 타는 분들을 위해서 요것도 핸들그립도 필요하기 때문에 난 망했어 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꼭제 이메일로 이름과 영상 10초 내외 짜리를 꼭 보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어, 그거는 작성, 작성 폼이 있으니까 아저 이메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내용을 잘 읽어보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벤트에 참여되고요. 이벤트 기간은 일주일 네, 일주일 그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의 영상은, 영상과 이름 접수된 거를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벤트 상품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난 영상에서 나온 오스 오스, 오스 그립인데 자 한번 어떤지 한번 빼서 앉아 보세요. 포인트 네개더네 파인드가 직경이 다릅니다. 어 아까요? 네좀좀 딱딱한 게 살짝 내구성 네. 좋을 것 같은데 만져보고 싶다. 아. 어때요? 쫀득쫀득해요 어때요? 쫀득쫀득보다 살짝 네, 땀이 지금 손에 많은 것 같아. 요 어. 근데 이게 좀 내구성이 좋을 것 같은데? 좀 두툼하죠? 응. 살짝 BM 그 BMX 느낌. 타는 이거 친구들도 헐트. 이거 써도 됩니다 어, 컬투랑 비슷한 느낌? 어, 컬투랑 비슷하다 나는 잘안 빠질 조금, 것 같아 조금 쓰다보면 부드러워질 것 같은데 파인드 응. 응. 응. 크기 차이가 나서 괜찮은 어. 것 같아요 이게 좀. 지난번에 봤던 MGP 빠처럼 민준 입고 네. 커팅을 네. 하면 얇게 입어봐야 되겠네요 진짜요? 이벤트할 때 랜덤으로 여섯 가지 색상이 나갑니다 똑같은 색상은 없어요 총 7개 있는데 한개는 내가 테스트용으로 어쨌든 이벤트 상품 360샵 사장님이 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타고 오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60샵 많이 이용해주시고 블레이더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야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또 정모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머나, 안녕, <웃음> 안녕, 어? 바이바이. 어머나,